안녕하세요. 동포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희입니다. 10월 4주차 주간주식시장 전망인데요. 네네. 10월 다 갔네요, 그죠? 네, 다 갔습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네. 올해는 시장이 하수상하니 불안하니까 <웃음> 예. 정말 한달한 한 달이 어떻게 간줄 모르겠습니다. 벌써 네. 연말에 가까워 갑니다. 네네. 자, 오늘 주간주식시장 전망에서 핫 이슈는요. 지난주 미국 주말 시장을 달구었던 네. 떨어지던 주가를 급등시켰던 것이 바로 이슈가 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네네. 과연 그러면 그것만 믿고 아 지금부터 주식 괜찮겠네라고 생각해도 될 건지 네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디 슈에서 함께 나누어 보고요. 또 우선 시작은 레고랜드 사태. 이것도 물론. 한국의 문제입니다만, 레고랜드 사태를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네네. 조금 걱정했는데, 반주리나 이런 등등을 걱정했는데, 주말에 레고랜드 뉴스에 비하면, 네네. 방어는 잘했다, 이런 네네. 생각은 듭니다. 자, 네네. 이것들을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선은 레고랜드 사태가 이전 포함해서 2200억 짜리인데 이게 지금 50조 플러스 <웃음> 알파까지 나왔단 말이죠. 자, 이것을 네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레고랜드는, 오, 어, 강원도에서 지원을 하고, 음. 이제 춘천시 중도에 예, 예. 이제 레고랜드를 만들었죠. 예,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2020년도에 음. 이제 그 시작을 했는데, 음. 그때 기반시설 조성이라든지 음. 이런저런 걸 하려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음. 그때 당시에 이제 ABCP라고, 음. 이제 자선 유동화 음. 저기 기업보험을 음. 발행을 했어요. 예. 2,050억을 발행을 했고 일단 돈을 빌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2,050억을 이제 조달을 했는데 이제 음. 9월 28일 음. 한달 정도 이제 음. 전이죠. 9월 28일 만기가 돌아왔는데 강원랜드가 보증을 섰음에도 음, 불구하고. 강원도가 보증을 섰 그렇죠. 했다고? 예, 강원도가 예. 보증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갖겠다. 음. <웃음> 어, 그런 이제 얘기가 이제 이미 시장에 뉴스화 다 됐어요. 그런데 그때 아, 당시에는 뭐 그런가 보다 음. 하고 이제 넘어가 버렸어요. 자, 이게 이번 에고랜드 예. 사태뿐만 아니라 2천억이 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한 것을 부도처리한 예. 것이 거의 없었죠. 그렇죠. 없었죠. 아니, 그럴, 예.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예. 되죠. 예. 안 거의 되죠. 뭐 정부하고 맞먹는 건데. 예, 그러면 예. 왜 그러냐면 강원도 정도의 지자체라고 예. 한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할 수는 사실 안되죠 예, 예, 그렇죠. 그데 예. 예. 예. 약간 이제 정치적인 뭐 이슈가 좀 음. 있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게 9월 28일에 그랬는데 예, 예, 예. 시장에는 최근에 예. 좀 난리가 났어요. 예. 이제 그게 난리가 난 건. 이제, 요렇게, 요건 이제 ABCP니까 음. 단기 시장이거든요. 예.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인데, 어, 영국의 LDI 음. 사태라든지, 음.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의 c 로 o 음. 사태라든지, 예. 이런 부, 부분과 맞물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음. 이제 초우량채라고 알려져 있는 음. 한국전력 채권이라든지, 음. 은행에서 어, 발행하는 예. 은행채라든지 이런 채권 시장이 그 이전보다 발행량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현금을 빨리 많이 확보해 놔야겠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수료가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행량이 이제 늘어났는데, 은행차 같은 경우는 10월 한달 동안 전체 발행된 채권 시장에 의해서 발행된 음. 것에 40% 이상이 은행채예요 음. 그러니까 엄청나게 은행채가 <웃음> 많이 발행이 <싹쓰네>. 됐죠. 우리가 <웃음> 은행채가 이렇게 발행이 되는데, 시중의 자금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음. 한전 채와 같은 특수채와 은행채 음. 발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음. 회사채 시장 예. 회사도 자금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회사채 시장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발행해도 음. 이제 소화가 안 되겠죠. 특히 레고랜드 사태에서처럼 부동산 개발 관련 개퍼 그렇죠. 이런 예. 시장 쪽이 더 위축되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시장 전체. 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어, 금리를 올리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예. 경기 침체 우려가 은행의 그 신용 리스크로 음. 이어지면서 그게 마지막에는 국고채 시장까지 번지는 시스템 리스크로 왔던 예. 사례가 2008년도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음. 시에로 얘기를 했는데 예. 어 그거를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 얘기에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네 하는 것이 지난주 우리나라 그랬구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었고 미국 시장이 4%에서 5% 오르는 동안 우리는 결국은 봉합권에 머무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음. 이제 주말에 다행히도 이제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음. 50조 플러스 알파의 음. 이제 그 작업을 예. 공급을 하겠다 예. 하니까 이제 요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나 금융 시장의 규모에서 음. 50조는 긴급 수혈 자금으로서는 음.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다면서 이제 요게 주말을 겪으면서 예. 오늘 우리나라 주시장이 조금 어 좋게 예. 돌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2200억은 한달 전에 터진 건데 네네. 이것이 그동안 계속 우리는 잘못못 못 느끼고 있는 그렇죠, 사이에 그렇죠, 시장에서는 네. 계속 지금 불이 붙고 있어요. 죠 그렇죠, 그렇죠, 불이 붙고 그렇죠. 있어. 네. 그 불이 50조가 됐는데 <웃음> 50조 네. 플러스 네. 조금 진지하게 했더라면 이거보다 조금 더 그렇죠. 어, 빨리 막을 네. 수 있었지만 네.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됐고 네. 다행히 또 저도 오늘 주식 시장 또 환율을 많이 걱정했는데 네. 50조 플러스 알파의 효과 때문에 네. 일단 급한 분을 껐다 네, 이런식으로 네, 네. 일단 이해가 되네요. 네, 예.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네, 불거져 나오는 네, 네, 네.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게 네. 실효는 좀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아직은 최스 밖으로 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지난주 금요일날 아, 미국 시장이 시작할 때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네. 그러던 중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음.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네. 이왕 11월에 열릴 금통위원회에서는 음. 어, 그 예정대로 0.75를 음. 올리겠지만 12월조차도 0.75 올릴 것이라고 시장이 계속 그렇죠. 돌고 있었는데 예. 이거는 한 0.5로 음. 어, 마무리 짓는다. 즉그 얘기는 계속 고공행진을 음. 하던 인상 속도가 음. 이제 한풀 꺾이는 것이 아닌가 음. 음. 음.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음, 0.75, 0.75 가격이 시장을 반영하고 있는데 0.75에서 0.5로 그렇죠. 다운되니까, 다운되니까 그만큼의 주가가 확 올랐다. 그렇죠. 일단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오르고 있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나 음. 이제 2년 만,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다시 떨어진 음. 거죠. 금리 예. 수준이 이와 관련돼서 지난주에 또 어떤 그 자료들이 좀 음. 미국에서는 나왔냐면은. 미국이 10년 만기 국채와 30년 만기 국채가 예. 거의 4.1%대로 음.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렇군요. 보통 장기, 초장기물이 금리가 더많은 높은데 높은, 높은 음. 거죠. 높은 게 이제 상식인데. 근데 10년물이나 3 0물에 똑같아져 버렸다. 예. 이 얘기를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냐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음. 오르면서 이제 맥시멈에 오지 아, 않았나. 예. 하는 얘기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음, 돌았던 거죠. 그데 음.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근데 그럼 이게 십년물 국채 금리가 4% 좀 넘은 것이 음. 맥시멈이냐 근데 이게 또 6월 달에도 한번 이런 얘기가 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6월 달에는 이제 3%대였지만 음. 아, 여기서 이제 에,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꺾이는 것이 음. 아니냐 했는데 다시 9월달 들어와서 4%를 넘어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경험이 음.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믿고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어, 시장에서 가장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해왔던 전임 재무부 장관인 레리 서머스가 있는데, 레리 서머스가 어그 이전에부터 연준이 금리를 너무 천천히 올린다. 음. 이렇게 해서 금리를 빨리 올려라. 빨리 올려라. 예. 계속했던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시장에 최종 금리가 한 5%를 초과하고 있는 것. 실질적으로 음. 지난주에 초과를 했었으니까요. 예. 지금 기준금리가 5%를 초과하고 있고 최근 18개월 동안에 4%, 400BP를 올렸다고 한다면 음. 이건 유례 없는 고공행진이다. 음. 그러기 때문에 이번 주기에 모든 상승분을 이번 주기에 거의 다 반영했을 음. 수도 있다고 음. 갑자기 비둘기적 발언을 한 예.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매파로 분류되던 위원이 네네. 갑자기 확 돌아섰다. 이거 확 돌아섰다고 어, 표현할 수는 <웃음> 없지만 예. 아무튼 어, 이제 그 금리 정점론을 언급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가파른, 최근에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제에 삐그덕대는 그 그렇죠. 소리가 심상치 않다라고 느꼈다고 해석되겠요 그렇죠.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렐리 예. 서머스 재무장관이라든지 음. 이 예, 10년 물 30년 금리가 비슷한 예. 수준까지 왔다든지 이, 이런 많은 음. 부분들이 이제 금리 속도 어들로는 좀 예. 정당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예, 예. 있었고 그게 지난주 미국 증시를 반영을 했는데 예. 과연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음. 이제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주가가 상행한다는 음, 얘기잖아요한 그렇죠.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자, 일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쁜 뉴스의 대표적인 음. 게한세 가지가 있어요. 예.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기업이익이 계속 감소할 것이다. 있고, 예. 그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예. 기업이익이 계속 감소할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 그렇죠. 예. 두 번째 또 나오는 것은 임금, 지금 고용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음. 볼 때는 임금 상승률이 계속 올라갈 음. 것이다. 예.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꺾는 데 장애가 된다. 임금이 계속 올라간다면 음. 물가 상승에 영향을 음. 미치니까 또 하나는 GDP 상승률이 계속 세계은행이나 이런 데서 GDP 상승률을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예. 주식 시장이 안 좋아요. 왜안 좋아요? 아, 물가를 보세요. 음. 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기, 그, 임금 상승률 얘기죠. 물가를 보세요. 그 다음에 기업 이익을 음. 보세요. GDP 상승률을 보세요. 음. 지금 뭐하에 좋을 게 있어요? 그런 음. 주식 시장이 좋을 수 있습니까? 음.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음. 하락의 배경이잖아요. 예. 하락론자들의 음.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주가는 경제에 음. 선행한다고 얘기를 예,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럼 과거에 그럼 어땠는지 한번 냉정이 음. 시간에 한번 살펴봅시다. 아, 지금 그래프가 네 예. 개가 있습니다. 물론 예. 보시는 분들은 잘안 보실 그잘안 보이시겠지만. 자, 보시는 분들이 잘안 보이실 것을 감안해서 그냥 요점 정리한 예. 이 그림을. 자, 이게 네 개인데요. 네 개인데, 맨 위에 왼쪽이 음. 1950년대, 음. 두 번째가 70년대, 아래 왼쪽이 80년대, 음. 예, 아래 오른쪽이 90년대에요. 50년, 70년, 80년, 90년. 그렇죠. 예. 50년, 50년, 70년, 80년, 90년대에 예. 각각의 그래프이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때 각각의 그래프라는 건 임금 상승률, 고용률, 그다음에 네, GDP. GDP 이런 표현. 네, 예, 예. 네, 네, 네. 임금 상승률, 음, GDP, 기업 이, 음, 기업 이. 네, 요세 가지하고 주가, 주가. 네 그런데 네, 네 가지인데 여기서 보면은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주가예요. S&P 500. 그렇까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위에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에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주가 그래프고요. 저게 제일 빨리 움직이네요 네, 그다음 어. 그, 그 아래가 <웃음> 아래가 이제 그 GDP고 예. 그 아래가 임금 상승률이고 빨간 선이 기업 이익이에요. 자,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프에서 왼쪽 위에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왼쪽 위에 위에 있는 위에가 그래프를 순서대로 선정. 순서대로 보면은 음, S&P 500, GDP, 음, 음. 임금 상승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제일 빨리 움직였다라는 네.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다른 건 보지 음. 마시고, 그런데, 음. 점선으로 된 게, 가장 먼저 떨어져서, 가장 먼저 올랐고 가장 예, 먼저 떨어져서, 계속 그, 네 가지 예, 패턴이 예, 똑같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패턴 자체는 똑같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이익이나, 이제, 임금상승률이나 음. GDP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어떤 경우에는, 1년 후에,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나서, 음. 1년 후에 저점을 찍은 케이스도 있어요. 예. 뭐 어쨌든 간에 최소한 주가는 기업이익이나 뭐 고용률이나 GDP 상승이나 이런 것에 회복되기 전에 최소한 6개월 이전에는 음. 먼저 올랐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미래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베팅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게 되죠. 예, 예, 예. 그래서 예. 지난주에 그러한 이슈로 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바닥치고 계속 올라갈 거냐 음. 우리는 그걸 아주 캐스션 마크를 알 붙이면 없었나. 알 수는 없으나 그럼 이제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떨지 말고 음. 바닥이 어딘가는 진작이 탐구할 때는 되지 않았냐 음. 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횡행하고 있는 음, 단어들, 음. 기업이 GDP 상승률, 임금 상승률 이런 것에는 좀 무관심해도 된다. 음, 그렇군요. 이렇게 제외하자. 자 우리가 뭐 예. 주가가 선행한다 네. 경제에 그래서 지금부터 오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뭐 오르는 것은 아니고 소위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오히려 지금 주가 수준보다 더 밀리면서 오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럴 수도 추세라고 있죠.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겠는데 예, 예, 예.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제 그림만 보면 예. 단순하게 네. 네, 네, 네. 아 주가가 빨리 반영하니까 지금부터. 주식을 사야겠구나. 네네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도 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음. 지금 금리 올 인상이 음. 금리 인상이 예, 지금 주가의 하락을 촉발했다고 하는데 예. 이제 연준이 과거에 보니까 CPI 물가 상승률이 음. 실업률보다 높았을 때는 예. 어, 금리 인상 속도를 연준이 늦추지 를 않았대요. 지금이 그때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CPI는 미국 기준으로 한 8.2 정도 예, 예. 최근 수치 아닙니까? 음. 최근에 실업률은 3.5%잖아요. 예, 그배이 그러니까, 그렇죠. 물가상승률은 8.2, 음. 실업률은 3.5인데 과연 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인가? 음. 계속할 것인가는 본다면 아직은 이걸 가지고 는 주가가 바닥입니다를 선언하기에는 음. 좀 부담스럽지 않냐는 거죠. 어쨌든 지난 주말도 멈춘다는 아니라 속도를 조절한다. 그렇죠. 이런 정도 예, 얘기가 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니까 한번 이제 그걸 생각을 음. 해봐야 되고 또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제 투자 심리가 지금 저는 제가 전저 음. 개인적으로는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건단 하나라고 한다면 저는 투자 심리예요 네.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망가져 있어요. 근데 음. 망가져 있는데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 투자자들, 음. 개인 투자자들 얘기 예. 했더니 팔기는 많이 팔았어요. 예. 그런데 아직도 극단적으로 이렇게 주식 투자 규모를 줄인 것도 아니에요. 음. 아직도 50% 전후로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추매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음. 거죠. 항복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예. 거죠. 심리적으로. 예. 그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그 어, 저점을 음. 확인하는 데 가장 이런 상황에서 유, 유의성이 가장 음. 높은 거는 뭐냐면은 PMI 지수라고 해서 음. 어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음. 있는데 PMI 지수하고 음. 주가 저점하고의 불일치 정도는 음. 어 1개월 선행하듯 하기도 하고 2개월 후행하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거의 PMI 저점하고 예. 주가 저점하고 거의 일치해요. 예. 그 그러니까 1, 2개월이면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음. 일치한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그런데 PMI 지수가 마지막 지수가 얼마냐? 5 0 2에요 예. 최근 발표된 그렇죠. 마지막, 마지막 지수가 50.2면 50이 음. 예, 좋은 거고 50 아래면 침체인데 예. 아직은 이게 꺾이지 않았다는 아니에요. 예. 근데 언제 보통 PMI가 저점을 찍었냐? 40 조금 넘는 거. 그 아직도 PM 때 초반 그렇죠. 사입 때 초반까지는 떨어진 다음에 반등을 음, 했다는 거예요. 주식도 좀더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PI나 실업률하고의 음. 관계라든지. 투자 심리와 관련된 사실 주식 보유 비준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설명력이 음. 지금 설득력이 있는 가장 유의미한 설득력이 있는 것은 PMI 지수인데 네. PMI 지수로 봐서도 아직은 음. 어, 주가저점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음, 부분이 있다 조금 더 떨어질 것을 열어둘 필요는 있다. 피, 필요가 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는 S&P500 지수 음. 기준으로 예. 한 3200에서 3300까지는 지금 S&P500이 좀 떨어졌다가 예, 다시 예, 3,500, 3,600까지 예, 다시 회복한 예,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S&P500이 아직도 10% 정도는 음. 더 하락할 여지를 염두에 음. 두고, 덕고, 두고 예, 버터요, 거기서 열어놓고 네. 지금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음. 부분이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은 지금 행행하고 있는 음. 어, 기업 실적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GDP를 한번 보세요, 음. 실업률을 보세요, 아니 아니 임금 상승률을 음. 보세요. 이런 것의 지표가 시장을 바라보는 지표로서는 이게 설득력이 좀 없다. 음. 지금 이제 PMI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음. 여러 가지를 본다면 결국에 있어서 하락의 여지를 좀더 열어놓고 음. 플레이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좀 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 메파가 비둘기로 돌아선 것은 PMI를 50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뭐런 것도 야, <웃음> 그런, 들기도 야, 그런, 그런 것도 있어요. <웃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모건 스탠리에서는 네. 계속 매파적으로 시장을 음. 좀안 좋게 얘기하는데 음. 모건 스탠리나 이런 데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연준이 어, 백밀러를 보고 운전을 하고 있다. 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음. 보고 백밀러는 내가 예. 온 뒷길이잖아요. 예. 앞에를 보는 예. 게아고 뒤를 보고 운전하고 있다. 그 이야기가 계속 인수 왔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백밀러를 보고 운전을 하고 있다고 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연준이 지금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경기 침체를 불러올킬 수도 음, 있다는 경고가 예, 되겠죠. 예,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0월 마지막 주 4주차 주간주시장 전망 레오랜드 사태도 한번 좀 터치해 보았고요. 궁극적으로는 같이 들었지만,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론에 대한 실효를 한번 따져봤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해야 된다. 네네. 더 떨어질, 지금 지수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다. 네네.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몇 파였던 사람이 나왔다. 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의미있게 받아들이면 전체적인 서탠스는 조금 올라왔다. 이런 감도 좀 느끼긴 니다 그렇죠. 합니다. 이제 뭔가 바닷건 어디 이제는 맞는 것은 같아요. <웃음> 예, 예, <웃음> 자,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해서 오늘 내용도 투자자분들께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